아이돌 했던んですよ. <웃음> <바삭. 웃음> 아, 네, 요 어, 저기 저기. 어, 왜왜 왜? 왜, 왜. 아 <웃음> <웃음>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말로 부터. 일말로 네, 알겠습니다. おおアプリあるじゃないですかたらなんかちょっと変な人がやっぱ多くていや多いよね友達も引かれたの一人おお来た来た来た来たおおおんおおおおおおねい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いおおおおお仲おがでおたおお<笑><笑><笑><笑> <基本動機がいつしかよ>? <笑> 평소에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 여자친구를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형이 약간 귀여우신 분 원래 음. 이제 한국 분들이 원래 귀엽고 이렇게 약간 이런 일본 여자를 좋아해 그럼, 음. 그래요? 유카는 조금 섹시한 편이긴 한데 너의 <웃음> 것도 일단 일본 말을 잘 못해요 일단 근데 과연 일본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음. 일본 여성과 연결이 될수 있는지 오늘은 그런 랜선 소개팅이 되겠습니다 자모해짱네 하이 우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발음이 엄청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아저 <웃음> 저. 자 보는 아, 아, 아, 우리가 너무 너무 설레서 디코쇼카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살이고 한국에서 직업군인 하고 있고 어, 이번에 이제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어, 채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최근에는 영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웃음> 그러면 일본어 공부도 좀하지기로 했어요. 아. <웃음> 제가 또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서. 빵. 음. 일본 드라마만 좋아하시나요? 확실히. 왜왜 왜? 저도 왜 왜? 저못 왜? 들어가는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건데. 아니요 아무 생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모에라고 합니다. 대학교 4만년이고요제 주민은 어. <웃음> 어, 피어스케이트를 시작했는데. 오, 어, 수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지 올해 4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조원 씨 어때요? 약간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여성분 어떻게 세요 아, 진짜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도 좋으시고. 서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야. 시간. 음, 음, 음. 제가 일본말로 좀 준비했는데, 한국군니 기타코토가 아니 많았을까? 있어요. 아, 아, 한국에 어디에 있으면 스까 여행으로 서울 가고 유학으로 광주랑 부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웃음> 어떤 곳가 곳이... 좋았다됐요도그이이이이 키스 좋아해요,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팍 물어보는. 왜안돼 남아서 여기서? 어 여기 내면 네 그래야. <responses> <웃음> 결혼한 후에도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던 남자고. 조금 기になった 고가 있다. 하이. 하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평소에. 리온 카레노 드라마나, 안가오, 여쿠 밑에, 아, 일본 문화나 언어 같은 게 엄청 관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또, 유카 채널을 알게 됐고, 또, 유카 채널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여성분들에 대한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같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나 온천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럴게요. 태도 가보고 <웃음> 아혼탄 홈타... 여탕도 가봐야지. 난 여탕도 가봐가지고 아, 일본 가면은 나중에 한번 여행 가이드 해주실 수 있나? 자뭐 <웃음> <웃음> 했죠? 음, 일본어 드라마나 떤 드라마 좋아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하던가? A.V.지 않을까 뭐 A.V.지 않아? 시간 시간. 일단 평.. 아이, <웃음> 어서어서어서어 그럼 지금 혹시 한국으로 여행 올 계획이 있으신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한국에 아, 진짜요? 네. 오. 몇 주에 제가... 얼마나? 며칠 얼마나? <웃음> 며칠? <웃음> <웃음> <웃음> 아, <생각이 안 웃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2년 정도 가려고 해요 음, 음, 2년? 그러면 아, 2년. 한국에 유, 유학을 와서 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오, 네. 예쁜 카페 가고 싶어요 아 예쁜 카페 음. 또 제가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개 <웃음> 해주세요 안, 네 한국의 이쁜 카페 제가 깨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뭐 끝난거야? 지금 오늘 <웃음> 레이 <레시피를 웃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이제 어, 자, 벌써... 일단은 진지한 질문이나 관계가 진전되거나 그러면 장거리가 될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머니짱은 어, 한국에 사는 것도 생각해 본적 있어요? 네 있어요 할머니가 되면 일본에서 살고 싶은데 안돼안 해? 할머니가 돼 <웃음> 아, 왜? 왜 갑자기? 아. <웃음> 할머니 되면 일본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복지가 좋나 그렇게? 아 근데 이이 이, 이 질문은 저 기호 씨한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2032년 며칠 제가... 얼마나 10월 20일 이렇게 얘기해줘야 기호씨가 <웃음> 이해를 하기 때문 대충 할머니랑 하면 안돼 똑바로 얘기 똑바로 이제. 며칠이 당연히 중요하신 분이야 <웃음> 매일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야 매일 <웃음> 보지 마요 그냥 주말에만 봐도 돼빵 <웃음> 만약에 모에짱가장골리 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응. 응. 일단 두 분이 아. 마인드가 너무 좋아 네, 너무 훈훈해 일단 약간 제가 직업이 군인이라는 직업인데 생각이 어신지제 아. 생각은 군인은 한국을 지키는 음, 머머 지키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마인드 좋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기호 씨가 철원에 있으니까 되 오션월도 되게 좋더라고. 속초에 펜션도 좋은데도 많고 그런 데서 노는 게더 좋아서 아 기호 씨 많이 내가 도와줬다 진짜. <웃음> <웃음> 일단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일단 어. 그래서 네. 나가신 다음에 기호 씨는 이제 모해장이랑 계속 연락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바로 남겨주세요. 네, 네. 모해장 다이스키 뚝각. <웃음> 너무 긴장하고 있, 있었는데 말을 잘 못했는데 이호씨가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어, 저도 오늘 유카 채널 덕분에 호혜씨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어, 앞으로도 좀 궁금한 게 엄청 많아서 나중에라도 또 계속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긴 한데 음. <웃음> 그래서 판단치고 우리도 조회수가 좀 나와야 돼서. <웃음> 아, 제가 유카 투널 전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스 갈까 고민 중이에요 이번 유카 때. <웃음> 직업 군인이시니까그 밑에 그 병사들한테 싹다그 육하 채널 구독하라고 저기 좀 미리 알려 드리고 안 하면은 얼차레 준다 하고 좀잘좀해 주세요. 좀 부탁드려요.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첫 번째 소개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 둘, 둘 됐어. 진짜 긴장해서 갑자기 다가고가고 막 나갔대. 그러니까 아, 부탁 자, 자, 하이타 <웃음> <웃음> 아, 하이타. 자, 우시로 밑에. <웃음> 우리 우승호씨 어떤 계기로 저희 이렇게 영상에 음. 참가해주셨는지 승장이랑육하장이랑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봤었거든요 사실 예쁘게 결혼생활 하시는 게 부럽기도 했고 배도 아팠고 네 그런데 <웃음> 그러던 중에 이렇게 어,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부러웠어요 예쁘게 내가 <웃음> <웃음> 배가 아팠다 일단, 일단 약간 이런 느낌 네. 모이 네. 자 바로 어저기저기 오, 저기... 어, 왜, 왜, 왜. 일본어가 되게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괜찮 예. 요 o n t don't, 야 도움 도움 안 필요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웃음> 내가 봐도 혼자 잘할 것 같아. <웃음> 자 들어봐주세요.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はじめまして私はスゴです韓国の高校で子供たち教える先生で 年は29歳です すごく緊張するけど楽しく良い時間過ごしたいですいやいやいや面白い私はモエです 韓国の中で22歳です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와, 일단은 뭘 대단한... 두가 대단한... 이거야. <웃음> 모혜 씨는 모혜장 네. 뭐 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내가 여자였으면은 아,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웃음> 아, 여기 또... 모혜 씨는 한국에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지가 궁금해합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하셔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에 유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오 되게 이게 뭐랄까 이게 모에는 한국어를 배우시고 싶은 학생이잖아 그치? 근데 승원 어? 선생님이니까 넌 학생이고 나는.. 너무 심지넌 학생이고 나는.. 너무 심지어 그래 <웃음> <웃음> 무슨 교과? 음. 아 저는 3D 프린터 자격증을 가르치는 공업 선생님 공업 음. 직업 고등학교? 그러면 3D로 네. 모의장 만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대신 모해짱 줄만한 이렇게 선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 우와 아니 모해짱 아니 별로 그렇게 신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영상 보고 음. 아 일본 여자들은 3D 프린터를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겁나 것 같긴 해 <웃음> <맞지>? 겁나 나카마도 <나카맣을, 웃음> 오사쿠들 3D 프린터 것 같아서 어린 나이잖아요 이렇게 좀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이 <웃음> 뭐였지? 저희 부모님 9살 사이가 있어요 음, 음, 나이는 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웃음> 하트였다. <났다. 웃음> 솔직히 이쪽도 분위기가 좋아. <웃음> 큰일입니다. 그게 왜 큰일이죠? <웃음> 아, 그게 아니라 계속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게 왜 큰일이죠. <웃음> 솔직히. 소장은 <웃음>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제그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정신 연령이 좀 낮은 편이어 가지고요. <웃음> 저도 그렇게 <웃음>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진 않고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네. 질문인데, 응. 네, 네. 나이 연령이 낮다 해서, 그러면 네. 3D 프린터로 가슴 만들어 본적 있다 없다. 있다 <웃음> 없다. 집에 있다 없다. <웃음> 만약에 이렇게 일본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일본 이렇게 모회장한테 가야 될 상황이 오면 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간이든 돈이든 할애를 해서 좀 만나러 가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모은 모에,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한국에서 생활 하고 싶어요. 일단은 벌써 시간이 일단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질문 한 번씩 더 하고 아무거나 어, 괜찮아요. 뭐 가슴 쪽이에요, 엉덩이 쪽이에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되니다 아무튼 괜찮고요. 어, <웃음> 어디 쪽을 하는 걸 원하세요?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물론, 그럼, 그럼, 그럼 바로 바로 해야죠. 못듣는다 <웃음> 역시. 와타시와쿄 타노시카타데스. 제가 그 후쿠오카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옷을 다 벗고 그 야외 온천을 제가 다녀왔는데 아 어, 잠깐만 그그 그 온천이 약간 여자랑 남자가 다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네네 네. <목> 예? 그러면은 혼, 혼욕 제대로 찾아가셨어요. <웃음> 제일 여행 잘하는 사람이야. 제대로 찾아갔어. <웃음> 아니 저는 되게 깜짝 놀라 가지고 야야 내가보기에는이 스모 이씨 대단한 사람이야. 오 거기 엄청난 구글링과 <웃음> 해외 구글링도 했었거든요. <웃음> 뭐 질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네 그러면 모혜짱이랑 같이 이렇게 뭐혼역 이렇게 할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웃음> 을 할게요 자 모혜씨 대답해 주세요 <웃음> 네혼역으로할수 있다?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랑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웃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 아쉽다 <웃음> できね、すごいち勝ちセ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도 하고 일본어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 후쿠오카 그거좀 물어봐야겠더라고. 음. <웃음>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한국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 저도 고마웠고요.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저기. 네. 육하 승로한 화이팅. 육하 승로. 자 감사합니다 승호 씨 고생하셨어요 너무 오늘 모해 참. 두분 이렇게 만나 봤는데 또 응. 되시다 응. 도 2人目の木穂さん どう? はなんか声がすごく良くてなんか日本語をしゃべるのに準備してくれてすごいなんか嬉しかったし、その先に質問してくれたりとか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あ 응. 2人 目の人はなんかいや、まずインパクトがすごかった。本によ。確かに。なんか雰囲気的にはなんか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笑> <でもインパクトしかないやん、笑> <あんな。笑> 本人一選ぶとしたらどっちと例えば今後連絡取っていきたいなとかありますかえ一人ですかなんで二人ともなんかチャラチャラしてんの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人ともいいところがあってなんかもうちょっと知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じゃあほなもともと人だけど1人でまあ4万円ぐらいもらおうかそうだねうんうんうんもっと話してみたいなって思ったのは2回目の人 <笑><笑><笑><笑><笑><笑><笑><笑> ああ本よ本よ本よお前結構エッチな方だね違いますまあリープリントなんだよなん何を作りたいの言ってもしじゃしてなんぽなんかすごいなんかなんかしかなんかなんか何どうしたの面白すぎて3 d プリントも今プリントしてやろうもうなんかでも<笑> うーい男の気持ちはどうかわかんないじゃん今でも今みんな連絡来たけどじゃ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もう二番目の人がもうめちゃくちゃ気になってもうめちゃくちゃしたいらしくてあいじいじゃじめちゃくちゃ連絡したいじゃな連絡ねそうそうそうそう本人をおめでとうじゃあじゃ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も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元々あのアイドルしてたんですよ大阪で<笑><笑><笑><笑> ええちょっとああの有名じゃないですよお前それ先えよいや言うか迷ったんですけど言えよそれは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次で会いましょうまたねいなんか<笑><笑><笑><笑> <まあどうね。はい>。y o u t u b e 見終わった後みたいなだから会いましょうじゃまたねはい<笑><笑><笑><笑>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やすみ。み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